햇빛 강산이 넘치는 우리 저국 땅에 후대들에 대한 가장 고결한 사랑과 혼신의 역사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온 나라 아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가 안기는 경이하는 김정은 원순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디에 나라의 최고 용도자가 천만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시어 극진한 사랑으로 애지중지 보살펴주는 나다 철없는 아이들 모두가 아버지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안기고 따르는 이처럼 위대한 어보이풍 있어보았습니까 이왕의 시대, 미디안 김정은 시대에 태어나, 몬수님의 하늘 같은 사랑과 운정 속에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처럼 복받은 세대, 세상에 없습니다. 대지 강성 조선의 새 아침이 밝아온 조치의 백년대의 뜻깊은 첫태 조선 선현단의 명절인 육육절을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소중한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게 해주신 경연는 분순님 조선 선현단 창립 예순 여섯 떨 경축 행사. 이것은 우리 원수님의 특출한 고대관이 안아온 특기한 사변이었으니 역사에 요리 없는 소년단원들의 대회야은온 나라를 증감시켰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의 옹심 깊은 그 사랑은 나라 앞에 죄를 진 사람의 자식까지 차별 없이 영광의 대배장으로 불러주시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어보이가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고 있는가를 뜨겁게 새겨 안으며 어 나라가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던 그 나날들을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해의 외진 섬으로부터 분계연선 마을과 심심산골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 분교들에서 빠짐없이 평범한 근로자들이 아들 딸들이 최상의 특전 속에 평양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저거역사에서처음으로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펼쳐본 적 없는 만이만여들어대이들의 대축전. e <웃음> l 대회장에 나오시어 소년단 대표들과 o and then, de pedro, all n a 을 r a 주신 r s so, and 원 h 님 날의 저서는 소년 단원들의 것이라고. 우리 당은 학생 소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고운서라 넘겨주려 한다고. 김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자라나라고 따뜻히 말씀하시며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세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 주실 때이 세상 제일로 위대하고 친근하신 아버지를 모신 무한한 행복감과 고마움, 소년단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인민들의 마음을 그처럼 세차게 올렸습니다. 교시는 경리하는 원수님 사랑 그처럼 뜨겁고 굳진하시오 원수님 울어르며 감격의 바다 격정의 바다로 끌어본진 학생소년들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들인 우리 학생소년들을 따뜻히 끼워하주신 경리하는 원수님 노동자와 자매도의 등대원 평범한 군관과 교원의 자녀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하시고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앞으로 크면 무엇이 되겠는가 다정히 물어주시며 무럭무럭 자라난 미래의 요건이 되라고 크나큰 영광과 꿈같은 축복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엄만공의 금은 보아이도 피길 수 없는 귀중한 법에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워 주시는 경이하는 원수님. 슬아의 천만 자녀들을 다 보살피는 어버이정으로 또다시 수많은 소년단원들을 뜻깊은 대회장에 불러주시어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고 학생소년들의 소박한 토론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한해 사이에 정말 몰라보게 성장했다고 그리도 대견이 하시습니다 이 나라 천만 어린이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던 미디안대원스님들의 사랑까지 다 합쳐 뜨거운 열과정을 부어주시는 경이하는 원스님 후대 사랑의 거룩한 자옥을 이어시었습니다. 군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2012년의 서울 명절날 가보셔야 할 것도 많으셨건만 만경대 형용학원부터 찾아주신 경야는 본수님이시었습니다 이대한 대원스님들의 거귀한포대 사랑의 뜻을 종이 받대어 자신께서 어느 나라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주실 뜻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신 우리 원스님의 깊고 깊은 심중을 우리 어찌 다이아하수 있었겠습니까? 형용학원 원아들은 우리 당과 한 핏줄을 잇고 사는 조선노동당의 아들딸이며 나의 아들딸이라고 하시며 학원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유자녀들의 전당으로 꾸리시기 위해 신혈과 노고를 바치시었습니다. 여 여기 혁명 학원에서 우리 원수님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불을 지펴 주시었습니다. 애들을 잘 키우는 것은 형룡의 전도, 나라의 장례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라고 하시며 후대 육성에서 교육사업을 가장 손차적이고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워주신 경이하는 본수님 제걸상의 높이는 알맞지만가, 겨울에 겨실의 난방은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세심히 지도하시었습니다 이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먼 훗날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묘모를 좌우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수많은 유치원과 타가서들을 찾고 또 찾으신 경이하는 본수님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제일 먼저 유치원과 학교들을 찾으시며 어린이들의 지능을 개발시키고 재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 조건과 환경을 꾸준히 갖춰주도록 하시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게 될 학용품들에도 경리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정 뜨겁게 깃들어 있으니, 진후보이 심정으로 몸소 학습장과 연필의 질도 가늠해 보시고, 진흥 완구 문제도 풀어주시며,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해주시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환하게 잘 차려 세상에 보란 듯이 내세워 주고 싶으시오 우리 원스님 지새우신 밤은 또 얼마였습니까. 이 손길로 도안을 완성시켜 주시고 새 교복 입은 모습도 보아주시며 실지 학생들에게 입힐 교복은 견곤보다 더잘 만들어야 한다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입히는 사업은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도 꼭 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었습니다. 양조선의 미래의 주인공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을 국사 중에 국사로 내세우신 경야는 본수님. 우리나라 교육실태와 세계 교육 발전 조세 우리 청소년들의 특성을 헤아리시고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서 일때 비약으로 되는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주시었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의 실시 이는 대세대들을 보다 높은 교육을 통하여 자국의 미래를 또매고 나갈 유능한 형령 인재 기둥감으로 더욱 훌륭히 키우시려는 자애로운 어버이 다시만 학부형이신 경연하 원수님의 숭고한 호대사랑이 아나온 일대사변이었습니다. 교육사업을 나라의 극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는 경야는 원수님의 영도에 선기다되 나라의 교육사업 전반은 비약의 큰 걸음을 내짚었습니다 나라의 제일 가는 중대사인 호대교육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시며 경야는 원수님 새 교과서들과 학용품들도 일식으로 갖추어 주시었으니 아버지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우리의 새 세대들 지혜롭고 청명한 이들이 또 메고 나갈 앞날의 저국은 그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까? 위대한 어보이의 손길이 있어 우리의 학생 소년들 세상을 굽어보는 푸른 꿈 키우며 강성조선의 창창한 내일을 준비해 갑니다. 후대들이 행복만을 알게 해 한다시며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신 경이하는 본수님 어머니당의 성고한 후대관에 떠받들렸기에 사랑의 애기공전은 은혜로운 여람으로 더 빛을 뿌리거니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원수님의 크진한 보살피심과 따뜻한 보호를 받는 우리 어린이들, 원수님 사랑을 젖줄기로 하여 자라는 행복덩이들입니다 세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은 나라가 흥할징조라고큰 경사라고 하시며 현지 지도를 이어가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세 쌍둥이들이 잘 자라는가 알아보시려 몸소 현지에까지 찾아오시어 극진히 도 보살펴주시는 우리 원수님 새로운 태양의 품이 안겨 사는 새 쌍둥이들 추울새라 더울새라 살뜰이 돌봐주시는 어버이 사랑 속에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리도 아이들을 귀여워하시는지 어쩌면 그리도 아이들과 잘 어울리시는지 신부모의 품이 안긴 듯으스해진 아이들 서로 신경이질을 하는 모습도 정겹게 보아주시며 가볍게 나무람도 하신 우리 원수님 우리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야무진 처녀의 말에 호탕하게 웃으시며 아이들의 노래춤도 다 보아 주었으니 정령 신부모인들 이보다 더 정답고 친근하겠습니까 새쌍둥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입니다세상에 새쌍둥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돌봐주는 나라는 아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천진한 아이들, 그 맑고 깨끗한 눈빛에 원수님 품에 안겨 명랑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다 비껴 있습니다. 대들을 위해 바치시는 어보이 사랑 여기 옹유아동 병원에도 넘쳐 흐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상에서 으뜸가는 의료봉사기질을 꾸려주시고 또다시 찾아오시어 저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돌봐주자고 병없이 잘 자라 나라의 기둥감이 되게 하자고 뜨거운 는정비에불어주신 흉이하는 원수님 그 사랑 하도 고마워 이 나라 천만 부모들 심장으로 미쳤습니다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버이 품 속에서 꽃으로 피어나는 행복동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른들도 기쁨에 겨워 원수님 시대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고 용랑한 웃음소리 이강산에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하시경겸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국 수어의 전선길을 걷고 또 걸으십니다. 불이발 군이 주려 짓지마다 행복의 웃음도 전하니 이번도 전선길 걷고 계시. 장모님 생각 한 소래라. 너라가 n 의 행복을 지켜 사랑의 요람 지켜 아 s 지는아 e 지는천 d 히 계신다 사랑하는 y s 과 후대들에 대한 한열려란 사랑 천만 어린이들의 운명을 지켜선 오보이의 요라같은 정이 이 천선길에 맹맥히 흐르거니 경야는 원스님의 손군영도차옥차옥 도둡는 우리 마음 격정으로 저어듭니다 집집의 행복이 꽃필수로장님도 오고 잊지 말자 저국소의 혼란한 손손길을 개척가시는 경이하는 원수님 시시각각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원수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불철주야 최전연의 최전방 초서들을 종횡무진하시는 그처럼 긴장한 속에서도 어린이들부터 한 품에 안아주시습니다 스님 무엇으로 강나신가를 열백마디 말보다 더 강렬하게 깨우쳐주는 이 감동적인 화폭대 선군혁명의 한길에 지남없을 성리 신신과 낙관은 이렇듯 미디한 호대사랑 미래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거니 전선시찰의 길에서 세 번이나 만나 주신 장제도의 총학령 어린이에 대한 사랑의 전설은 또 얼마나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주는 것입니까? 또다시 장제도를 찾으신 그날 멈서 학령의 돌 생일까지 헤아려 사랑의 선물을 안고 오신 줄그 누가 상상이 나했겠습니까 네 번째로 오셨을 때에도 항명이를 반갑게 알아보시며 그 사이 포컷 따고 높이 안아주시며 육친의 종을 부어주신 경이하는 먼스니 바로 이렇게 온 나라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원수님의 하늘 같은 그 은정 만 사람이 보러 마지 않는 여기 리 충도 어린이 의 집에도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멈서 부대를 찾으시던날경리하는 원수님께 가태연한 아기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물릎없이 청물 드린 이둘 비행사 부부였습니다. 그들과 한 약속 잊지 않으시고 영광의 대회장에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신 경이하는 문승인 대를리오 충정의 한길만을 가라는 의미에서 리충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고 깊은 뜻을 담아 이름 지어주실 때 성군영장이 꽃피운 또 하나의 좋은 설같은이 사랑에 비행사들과 온 나라 부모들 격정의 눈시울 적셨습니다 축복받은 세 축복받은 새 세대 눈부시게 빛나는 진주보석과도 같은 어린이들 어찌 이쁘이겠습니까 찬란한 햇발 한없이 따사로운 우리나라에는 우리 원수님 애지중지 키워주시는 수촌 수만의 리충도들이 대화원을 이루었습니다 꽃봉어리, 나라의 왕으로 또받돌리오는 우리 어린이들. 밝고 명량한 아이들을 만나실 때 제일 기쁘고 즐거우신 경야하는원수님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형용을더잘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사꿉놀이도 보아주시고 아이들의 음소거린 말도 웃음 속에 들어주시며 그처럼 귀하신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는 그런 용도자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어 보았습니까? 혁명은 인민을 위한 사랑, 고대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하시며 고대들의 밝은 모습에 자신의 행복이 있고 혁명하는 보람이 있다고 하시는 경련은 원수님의 고대 사랑을 두고 일찍이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을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그의 숭고한 호대관의 발현이며, 그의 전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이 세상 제일 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이하는 원스님께 친아버지에게 쓰는 듯, 스스럼 없이 좋은 일을 한 자랑도, 마음속 소원도 제일 먼저 아리는 우리의 행복한 새 세대들. 인민들이 올리는 그 수많은 편지들 가운데서도 어린이들이 보내온 편지부터 먼저 보아주시며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해답 편지를 꼭꼭 보내주시었습니다. 우리 원스님께서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훌륭히 자라라고 따뜻히 축복해주시고 아이들은 우리 원스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끝없이 따르는 우리 저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영도자와 아이들이 주고받는 이 편지들에 다 비껴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격야하는원스님 아이들을 만나실 때마다 어서들 오너라 하시며 한 품에 꼭껴안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나시었습니다 우리 원스님을 모시고 기쁨 속에 눈물 속에 사진을 찍으며 친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받아 안았던 우리 학생 소년들 전년성쳐서 군관의 아들도, 공장노동자의 딸도, 어린 과학자의 손자도 그 품에 다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지 않고 가면 그 애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하시며 모두 데려오게 하시고 바쁘신 일정도 뒤로 미루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는 우리 어버이. 이렇게 온 나라 천만 아이들을 다 만나 주시는 우리 원수님. 원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 남기시는 사연 깊은 기념 사진들은 자유로운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행복에 울고 웃으며 찍은 사랑의 가족 사진들입니다. 상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영도자의 축복 속에 희망찬 미래를 맞은가는 그런 복 받은 세대는 없습니다. 여기 동예기설계 이름 없던 버그에는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랑 깃들어 있는 것입니까?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원아들을 돌보는 일은 자신께서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하신 경리하는 원수님. 우리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1년 365일 하루도 번지지 않고 꼭꼭 먹이자고. 그러자면 연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몸속 계산까지 해보시며 원아들을 위한 물고기잡이를 천문으로 하는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일도세워 주시었습니다 1월 8일 수산사업소 우리 원수님 얼마나 원아들을 심중해 두시고 육친에 뜨거운 정 부어주고 싶으셨으면 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그토록 소중히 간직된 뜻깊은 1월 8일을 이 사업소의 이름으로 명명해 주시고 이렇게 찾고 또 찾으시었겠습니까 군인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에서 원아들의 낭낭한 웃음소리 울려 퍼지게 된 감동 깊은 이야기 한점 그늘도 없이 즐겁게 뛰노는 이 어린이들을 어찌 부모 없는 아이들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격리하는 원수님 병원에 찾아오신 그날 어린이들 조조마다 성경내기로 원수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 원수님 안아주세요 행복의 겨우 어리광을 부리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원수님 온갖 정성 다바치시었음을우리였지 않았겠습니까 전선시찰의 길에서 한육가원과 애육원에 몸이 고약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너무도 가슴 아파 참을 이루지 못하신 경미하는 원수님 그 애들을 대성산 종합병원에 입원시켜 보양시킬 때 대한 과업을 익릉군대에 조시였습니다 인간 사랑의 대화원을 꽃피우시는 원수님의 손과 한뜻 심장 깊이 간직하고 치료 전투에 진입한 의료일건들. 군인들의 지극한 정성 속에 낮과 밤이 흘러 원아들의 건강이 추석어 완전히 정상 회복됐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어 한달오에 찾아오신 경례은는 원수님 원아들을 다정히 품에 안아주시며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같이 혈색이 좋고 영양 상태도 좋다고 얼굴이 보덩보덩해지고 키도 몰라보게 컸다고 달게 넘쳐 있는 것을 보니 이제는 마음이 좀 놓인다고 참으로 기뻐하시었습니다. 알리는 아이들을 한명한명따뜻이 품어주신 경리하는 원스님. 친부모도 돌보지 못한 아이들. 아직은 말도 제대로 번지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금사대기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극진히 돌봐주시는 원스님 사랑. 저 철없는 아이들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당의 품속에 사는 허약한 어린이들이 단한 명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밤을 지새우시며 전국의 육아원, 애역원, 초등 및 중등학원 실태를 요의하신 경이하는 원수님. 어보이 총을 담아 한자 한자 써나가시였습니다 책임비서동무 선물 전달한 정령과 저와라 떠드는 아이들 사진을 보았어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도당연애가 항상 관심 두고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여의하면서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시옵 이제는 춥다 춥다들 하는 겨울이여 아이들, 늙은이들 건강 잘 봐주고 특히 아이들이 부모 없는 소름 모르게 밝게 키워야 하겠어 이것은 덕무와 도안의 시, 군당 책임 비서 동무들에게 내가 직접 주는 과업이여 우리 당이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 한다고 그들이 부모 없는 소름을 모르고 항상 밝은 웃음 속에 살도록 하자고 하신 경란 원수님의 말씀 심장 깊이 새기고 온 나라 일꾼들이 떨쳐나 원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푸짐한 식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모나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잘 먹이며 영양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원스님 갖가지 선물을 제일 먼저 모나들에게 한가득 보내주고 계십니다 나날이 더해가는 오보이 사랑 속에 부러운 곳 없이 밝고 활기 있게 자라는 모나들. 그 행복한 모습들을 보고 받으실 때마다 우리 원스님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많은 시름이 풀리는 것 같다고 그 얼마나 기뻐하신 것입니까 기쁨과 행복에 넘친 모 나들의 사진을 보니. 정말 힘들어도 끝까지 혁명을 완성해야겠다는 각오와 세임이 용서 숨친다고 하시며 격리하는 원수님 일꾼들에게 하신 간곡한 방부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서이한 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치돼 버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토쟁 속에 사는 것 같소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 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 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 나아갑시다 그 뜨거운 정 사려깊은 어보이 마음 안고 원 아들을 찾아주신 우리 원수님 자나깨나 보고 싶던 아버지 원수님을 반기며 원 아들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것은 부모의 정이라고 모아들에게는 부모의 정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껴안으시고 따뜻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도 달려가 안기고 싶어 아버지 원수님 만나비올 날만 손꼽아 기다려온 원아들 마음속 사연 행복의 눈물 속에 아래 올릴 때 우리 원수님 눈꼽을 조시셨였습니다 유가원과 애유권의 원아들도 모두 당의 아들 딸들이라고 얘들을 형령학원 원아들과 똑같이 돌봐주어 우리 형령의 계승자 미래의 여군으로잘 키우자고. 그래서 앞으로 원아들 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하자고 하시였습니다 문아들에게 물고기와 꽃감도 정상적으로 먹이고 진흙놀이감도 많이 보장해 주자고 문아들에게 생활환경과 교육교양 조건을 비롯한 모든 것이 원만하게 갖추어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집을 지어주자고 하신 문수님 운정 개 부모들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따사로운 사랑으로 이 세상 온갖 행복과 기쁨, 아름다운 희망과 꿈을 다 안겨주시는 경이하는 원스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는 이 나라 모든 원아들의 마음 담아 강계의한 문화가 터친 심장의 목소리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길가에서 문득 아버지의 손목 잡고 가는 아이를 볼 때면 나는 그 애가 부러웠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의 수표를 받아오시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록이 점수가 새겨진 시험지를 보며 가슴 조이고 냈다는 어느 동무의 이야기 그 이야기조차 나는 부러워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으면 허나 나는 오늘 부럽지 않다 부모 없는 아이들도 형용의 계승자라 하시며 멋쟁이 야영서의 지인 먼저 불러주시고 아버지처럼 내 침대에 먼저 찾아와 아버지처럼 앉아보아 주신 경이하는 본수님이 계시기에 그렇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내 순간도 그품 떠나 못살 아버지 내 한생 안겨 영원히 따를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일한몸바친데도 아쉬움 없을 제일 위대한 아버지가 나에겐 계신다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 문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도 후대들을 위해서 이거 고대들의 행복의 웃음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경미하는 원수님. 학생 소년들의 과외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모두 저국의 앞날을 도오르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바치 오신 크나큰 심혈과 노고가 동네의 명승지 송도원에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을 펼쳐놓았습니다. 우리 이 후대들에게 안겨주는 귀중한 재부가 하나 또 하나 일 떠설 때마다 우리 원수님 기쁨에 넘쳐 하시는 말씀. 우리가 겹쳐드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혁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후대들 자국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미래를 사랑하라이 구호에. 경영하는 당, 도쟁하는 당인 우리 당의 호대관이 빗겨 있다. 우리 원스님, 아이들에게 세계 최상급의 야영소를 안겨주게 된 것이 그 얼마나 기쁘시었으면, 온 하루 아이들과 함께 계시며, 천금같이 귀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었겠습니까? 애들이 천만가지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려는 위대한 오버의 따뜻한 손길이 오려 있는 희한한 궁전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는 학생 소년들. <목소리>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지만 우리 학생 소년들처럼, 위대한 태양의 축복 속에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또받들리오며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마음껏껏 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새 세대들이 누리는 이 행복이야말로 원스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어린이들 많이 받아 안을 수 있는 것이거니 어 나라 어린이들 감격의 눈물 흘리며 끝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하는 아아아아아 아들, 딸들이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표기하시려 전국의 소년공전 소년회관들도 새로 훌륭히 꾸려주도록 하신 경미하는 문수님 우리의 새 세대들을 고상한 전신도덕적 풍모와 높은 과학기술적 능력, 풍부한 문화적 서양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앞날의 참다운 여건들로 키우기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위대한 아버지이신 경비하는 원수님의 대같은 사랑 속에 희한하게 일도서게 될정합적인 과외교양 기지들에서 우리의 학생 소년들은 지독체를 경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세상을 놀려오는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우리 원수님 국제아동절인 6일절에도 아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 너다시 찾아오신 원수님 반기며 저저마다 달려오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며 놀았느냐 맛있는 것을 먹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셨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아이들의 청도 들어주시며 환한 미소 속에 노래를 들어주신 문수님 아이들이 이렇게 명절을 잘세고 있으니 기쁘다고 정말 마음이 즐겁다고 하시며 박수도 크게 쳐어주셨습니다 친아버지 심정으로 명절 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고 오신 문수님. 아이들의 공석도 다 받아주시며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식사하는 곳까지 봐야겠다시며 식당에도 들리시어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잘 가공해 먹이라고 하시였고 꿀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먹이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친아버지 앞이런 듯 재롱을 부리는 원아들의 귀여운 모습도 보아주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다음해에는 대동강반에 일도 세우는 멋있는 새집에서 6일절을 세자고 그때 다시 만나자고 사랑의 약속도 해주시었습니다어시여 안겨주신 사랑 뜨거운건만 가시면서도 사랑을 더해주시니 오 나라인민들은 감격에 겨워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 원스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원스님은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이십니다. 꽃벙머리 우리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 주시던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대로려 활짝 꽃피워 가시는 아버지 원스님 그 꿈이 안긴 새 세대들의 행복, 참으로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입니다. 하늘은 푸르고내 마음 즐겁다. 선풍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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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김정은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품 대대로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어온 나라의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 세계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울려 퍼집니다 로 목매여 부르는 다음 없는 감사와 칭송의 노래 세상의부러 없소라는 세월의 끝까지 높이 올려갈 것이며 본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이 나라 세 세대들은 밀리한 그 품에서 강성조선의 미래의 요건으로 억세게 자라날 것입니다.